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한푼안 드리고 유학을 가지 않고도 혼자 일본어 독학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유용한 유용한?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이 썼던 방법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약간 언어 능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본론만 말하자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건데 혼잣말을 어떻게 하냐?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혼잣말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한국어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지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쿄노 이유고 왕 아니오 타베요 가나 때. 이렇게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본인이 말하는 걸그대로 한번 일본어로 만들어 보세요. 물론 아직 나는 동사를 잘 몰라, 아직 단어를 잘 몰라 라고 한다면은 진짜 단순한 건 먼저, 본인이 할수 있는 건 먼저 시작을 하고 문장을 조금 더 단어를 추가하고, 동사를 추가하고 표현을 추가해서 확정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했던 오늘 밥을 뭘 먹을까? 켜노 유고왕화 나뉘 타베요가 나를 어, 좀더단순화해서 한다면, 오늘은 뭐를 먹지? 何? 나니? 何を食べますか?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밖에 왜 삐뽀삐뽀? 일단 그러면, 何を食べますか?를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아주 기본적인 何を食べますか?에서 시간, 식당을 추가하면, 今日は何を食べますか? 오늘은 무엇을 먹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저녁이란 말을 추가하면, 쿄노 유고와 나니오 타베마스가. 그럼 이 문장에서 예정이나 계획의 표현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쿄노 유고와 나니오 타베모 이쯔몰리를 추가함으로써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예정인지 계획인지를 물을 수가 있고 쯔몰리를쓸수 있다면 요테이도 쓸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조금씩 살을 붙여서 조금 더 풍부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표현력이 엄청 많이 늘어요. 엄청 많이 늘고 이런 단어나 시점적인 표현 그리고 가능성을 말하는 표현이라든지 계획을 말하는 표현은 외워주면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이야, 제가 뭐 밥을 뭘 먹을까라는 예문을 들었는데, 이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쯔몰이나 뭐 요테일을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뭐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콘슈노 슈마츠와 나니오스를 쯔모에스 가?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제가 드리는 방법은, 혼잣말로 혼자, 혼자 생각으로 동시 통역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라 일단 아직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이 많지 않다면 진짜 단순한 문장만 만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주어랑 조사랑 동사로 진짜 심플한 단어만 만들어도 돼요 나는 학교를 간다 나는 회사를 간다 나는 회사를 간다 지금, 진짜 단순하게, 와다시와 가이샤니 입구만 봐도, 와다시란 단어, 가이샤란 단어, 그리고 가이샤니, 이 에에 표현하는 이 조사랑, 그리고 이 입구, 이 동사도 동시에 배울 수 있고, 이게 말을 만드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짧은 문장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동시 통역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또 분명 히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어왜 이렇게 오기 전리요 본인이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대체를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면 은 요즘 뭐사전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본인만의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어 제가 한 2년 전에 일본어 공부하는 법 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단어 문법 다 중요한데 문장째로 외우는 걸 습관하세요 문장째로 공부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댓글에 책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진짜 정말 진짜 정말 많이 달렸는데 사실 너무 죄송스럽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도 못 드렸어요 심지어 2년 전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서점에 가거나 할 때마다 외국어 코너는 꼭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일본어 책이 어떤 게 나오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책 요즘에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영어 교육에 관한 책? 이런 것도 보는데 일본어 책을 봤을 때딱제 마음에 드는 그런 책을 막어 뭐랄까 못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애매하게 내기준에 한뭐 60% 정도 맞는 거를 추천해주는 것도 좀제 성에 안차고 제가 진짜 일본어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표현이나 문장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알려주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문득 들어서 제가 일본어 공부했던 것들 중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만들어서 알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기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나 혼자서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돈안들이고 유학 안 가고 일본에서 살다 온 적이 없어도 유창하게 일본어를 할수 있을 정도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공부법에 관한 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본어 표현이나 문장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더 배우고 싶은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뭔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바이.